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이별을 통보했거나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다시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 않네요. 재회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그 노력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계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별을 했는데 내가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건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상대방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상대방이 나에게 이별 통보를 했을 때 그러지 말자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걸 거예요. 또 내가 이별 통보를 했을 때는요. 이 사람과 더 이상은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든 나 혼자 그에게 열심히 잘해주기만 했던 관계였든 어찌됐든 나는 그 사람과의 연애를 내 의지대로 계속 이끌어왔어요. 상대가 나한테 잘해줄 때요. 나는 그런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을 잡고 싶어지는 걸 거예요. 나 혼자 상대를 많이 좋아했던 경우는요. 그가 나한테 그리 잘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혹은 어쩌면 나를 무시하면서 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나는 요그 사람과 계속 이 연애를 하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아프지만 그를 놓치는 것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가기를 내가 원했다고요. 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이별 통보를 한 관계에서도요. 상대는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에게 실증이 났거든요. 그가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를 정리하고 싶어진 거죠. 그렇게 나는 그와 헤어지고 싶었거든요. 또 상대가 별로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관계에 있었을 때도요. 내가 그에게 어떤 실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그와는 이제 이 연애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별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는 그러고 싶었다고요 내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서 혹은 내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 우리는 만나고 안 만나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내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고 내 상대가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할 때도 있고요 나는 분명히 내 상대가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일 때도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가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유야 어찌 됐건 이별을 했는데 그와 다시 만나고 싶어졌어요 헤어지자고 말한 그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또 내가 이별 통보를 했을 때는요 그때는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와서 다시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나는요 매달려 보기도 하고요 상대에게 요구해 보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받아들여 주질 않고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차였든 나를 찾든 어찌 됐든 내 상대는요 제외를 하고 싶지 않대요 내가 내 상대를 찼어요 그래서 그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내가 찼을 때내 상대도 나한테 매달렸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면 그가 기뻐하면서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받아주지를 않네요 이젠 그도 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찼든 내가 상대방에게 차였든 어떤 것이 더제외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구분할 수는 없는 거겠죠. 나는 누구와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참 잘해주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까지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잘해줄 수는 없거든요. 잠시 잠깐 그런 척을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완벽한 희생까지는 할수 없는 거라고요. 내가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잡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잡히고 싶어 하지 않았죠. 내가 이별 통보를 했을 때는요 나는 그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그는요 정말 나하고 같이 가고 싶었나봐요 이별을 하고 아팠고요 재회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많이 난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얻고 싶어해요. 우리 둘 사이가 좋았을 때요 그에게 난참 잘해줬거든요. 가끔은 그에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 잘해줌은 내가 원해서 그랬던 거고요. 이별을 하고 나서도 요난 그와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했잖아요. 여전히 난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계속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늘내 주장만 하는 내가 싫었나 봐요. 내가 그에게 매달리면서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우리 좋지 않았냐고 내가 잘해보겠다고 바뀔 거라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런 구구절절한 말들은요. 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을 낮추고 그에게 처절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의 입장에서는요. 결국 네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무턱대고 던지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나도 요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당장 뭘 바꿀지, 뭘 개선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고 던지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간절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와 함께 있고 싶은 이 욕구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 내가 비참하고 처절하게 느껴진 게 아니고요 아직도 이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쌍한 척, 아픈 척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내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요 내가 내 이기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 주는 진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와 함께 있고 싶지만 그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너무 아프지만 그게 그가 원하는 거라면 나는 그 아픈 것을 감수하고 제외하고 싶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를 놓아주려는 마음을 애써 가져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게 내 상대가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내가 그런 모습과 마음을 그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내가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밀어내는 내 마음이 요 오히려 그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요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기심일 수도 있거든요 이기심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제 배를 간절히 원한다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니까 내가 아쉬운 게 있는 거니까 내 욕심을 그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의 요구를 내가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겠죠 내 욕심을 앞세우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재회를 위한 궁극적인 노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태까지 애써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자꾸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있다면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